네, 최근에 이 성형사실을 당당히 고백하는 연예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 비법을 예? 보니까 수술이 아니라 이 주사성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퀵성형인데요 하지만 선택이 성급했다가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예? 성형수술 요즘은 더이상 감출 일이 아닙니다 눈좀 위험해 줬다 지방 좀 뺐어요 어. <웃음> 좀 바뀐데요? 어. 아이고 음, 조금... <웃음> <웃음> 네, 당당히 성형 사실을 밝힌 후더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스타들 스타들이 애용한다는 퀵 성형에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땅땅하게 하는 그런 주사를 맞아 이른바 연예인 성형으로 불리며 주사 한 방으로 최단 시간에 최대 효과를 낸다는 퀵 성형 아프지 않게 금방 하는 티도 어, 많이 안 나고 가격도 싸고 그 인기와 더불어 불법 시술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퀵 성형의 부작용 실태 짚어봤습니다 1년전 불법 퀵성형을 받았다는 B 씨. 효과가 있는 좀 살짝 주사제를 사용해서 그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그 때가 좀 많이 나는데 그 휠러라고 들어갔냐고 그러면서 뭐 살짝 주사제 같은 걸로 넣는 건데 넣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주사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놓더라고그 자리에서 바로. 네, 이 시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코가 붉고 울퉁불퉁해 결국 주사제를 제거, 코 전체를 재수술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있는 부분이 피부관리실이나 이런 데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벌겋게 이렇게 돼있고 바닥에서 뭉쳐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피부쪽으로 점점 올라오고 있는 좀이었죠 수간마다 그 받아들이는 게 조금씩 틀릴 거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라는 얘기는 안 했었죠. 시술 후 곧바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시일이 지난 뒤 피부 아래에 뭉치면서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해가지고 아 이쁘다 그래갖고 그 아줌마를 우리가 이제 불러갖고한 거야 그렇게. 또 이제 주변에서 여자들은 누가 상대가 해가지고 괜찮으면은 따라가서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의 불법 시술은 한시적으로 영업하고 종적을 감춰버리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어보고, 그래서 약간 때문에 사후 관리는커녕 어떤 주사제를 썼는지도 알수 없어 재수술조차 힘든 경우도 많다는데요. 그냥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미장원이라든지 피부관리실 같은 곳에서 허가되지 않은 사람. 통해서 시술을 받게 되면 은 물론 그 제품 자체도 믿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생기는 합병증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는 유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퀵 성형도 어 엄연한 성형 수술. 쉽고 빨리 예뻐지려다 깊은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신중한 선택과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